팔자 좋은 세월이죠 내팔자도 발작, 상팔자구나 <웃음> 스스로 자의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놓여진 환경에 대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보게 겹다 음. 라고 생각이 요 더 나아가서 보강하고 있구나. 이젠잘 누리고 살면 되지. 뭐. 잘 누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음,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조급하고 걱정이 많으면 지방을 지가 뭐 지방을 드나들듯렇 왔다가 수입분을 왔다 갔다 할 정도라고.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게참 어려워요 사람이 일안 하고 뭘 하지 않은 상태에서. 티브이도 안 보고 티브이를 보는 게 아니고 티브이도 안 보고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가 제일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왔다가 들락날락 들락날락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있으면 다 된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얼만큼 내 마음을 가라앉혀서 내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것이 뭐냐 마음이 고요해지고 정적적 정적인 차원으로 갈 때만이 그 에너지가 응축이 돼서 나로 인해서 이제 기운들이 뻗쳐 나가고 그 뻗쳐 나간 기운을 통해서 일들이 성사되고 잘 되는 것인데 음, 저는 어떻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할수 있었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연습도 하고 애도 쓰고 뭐나 저만 나름대로 수행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남이 보멍때 뭐 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때가 많았죠. 또 환경이나 내 어떤 삶의 조건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훈련, 가만히 있어 보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어서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, 하늘이 무너져도 충사날 구멍이 있 그런 말대로 뭐가 뭐 음? 지진이라고 뭐 집이 다 부서져도 정말 정작 음? 태연하게. 집착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운 그런 정적인 기운이 내게 있어서 참 좋아요 생각하면 참뭐 모든 것이 걱정 덩어리고 염려 천지죠 그런 염려들 그런 걱정들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들을 털어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고 또한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? 가만히 있는 게 기도 막 그냥 아우성을 짓고 부을 짓고 막 응? 흘레벌떡 막 응? 미쳐서 돌아갈 정도로 응?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정작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걸보 여행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만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내가 고민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찾아올 줄로 압니다. 그리고 거기서 지혜가 생길 줄 그런 차원에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을 가만히 있고 고여 있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 더 나한테는 행복한 것이고 뭐 좋은 순간이다라고 여겼습니다. <목소리>